안녕하세요. 아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접촉사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물리치료를 받고 다니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묘한 걸 지금 느꼈네요. 화면이 묘하게 꼬떡꼬떡거리죠. 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기울게 찍는 버릇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편집을 하면서 혼자서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웃음> 근데 얘네도 너무 귀엽죠 물리치료 받는 그 병원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안튼 차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고 다니세요 자 오늘은 제가 비빔국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맛있게 만들어졌으니까 같이 만들어 보아요 설탕 넣고 깨소금 넣고, 마늘 넣고, 식초 넣고, 고춧가루 넣고, 고추장 넣고, 그리고 멸치 육수 넣고 잘 섞어주세요. 양념이 골고루 섞어지면 참기름 넣으시고, 또잘 섞어주세요. 생김치는 드시기 좋게 쫑쫑 썰어서 양념하고 같이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는 그 미나리가 냉장고에 좀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추는 없고 미나리가 있어서 상추 는으면 좋은데 미나리를 대신 넣었어요. 미나리도 조금 이렇게 드시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면 됩니다. 불이 끓으면 국수를 차르르 이렇게 넣어주세요. 잘못하면 속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국수가 뭉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젓가락이나 이제 수저로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줘 가면서 일단 끓이셔야 돼요. 이때 물한컵 정도를 준비해 놓습니다. 저어준 다음에 이제 놔두면 팔팔 끓을 때 넘칠라 그러잖아요 그때물한 컵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파글바글 끓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물한 컵을 넣은 다음에 또 파글바글 끓으면서 얘가 또 넘치려고 할 거예요 그때 불을 끄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 정도 하면 국수가 아주 맛있게 익는답니다 혹시 어... 궁금하신 분들은 국수를 직접 찬물에다 살짝 헹궈서 드셔보시면 딱 맞을 거예요. 물기 빠진 국수는 이제 그 양념해 놨던 거 김치하고 이렇게 해서 살살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맛있는 비빔국수 완성입니다 아 요거 아주 매콤하게 만들어놔도 맛있고요 저는 매운게 좀 싫어가지고 약간 덜 맵게 하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고추장도 좀 맵고 고춧가루 도좀 매워요 아무튼 <웃음>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미나리향이 살살 퍼지면서 아 맛있는 냄새가 나요 재료를 많이 넣지 않았는데도 아주 감칠맛 있고 맛있는 비빔국수가 완성이 됐어요 요거 점심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것도 참 별미죠 아 요즘 같은 때는 이런 비빔국수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돌리는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것도 기술인가봐. 영상이 꺼떡 꺼떡 꺼떡이래요. 어떻게?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찍은 거 아닌가요? 차와 자찬하고 있어요 지금. 영상 촬영 다 하고 국수를 먹는데. 국수가 <웃음> <구스가> 다 불었어요 <웃음> 이거 어떻게 <웃음> 아 근데 맛은 있어요 진짜 이거 한번 꼭 <웃음> 만들어 드셔보세요 진짜 많이 불었다 어쩌지 <웃음> 어, 그래도 이거 아주 맛있답니다 특히 국수 같은 거 촬영할 때는 먹는 거는 솔직히 포기하고 그 영상을 찍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웃음> 미나리향이 싹 풍기면서 김치의 아삭아삭한 맛과 약간 새콤 달콤한 이 맛이 어우러져서 아주 맛있어요. 그러니까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답니다. 내일은 또 주말이에요. 어,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주 화요일날 다시 만나뵈요. 감사합니다.